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 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 지식보관소입니다. 이번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조공 역사의 진실 그두 번째로 한무제의 밀리터리 캠페인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 한 나라에서 흉노족들에게 그 조공을 바쳤던 것은 음? 고도의 전력으로 군사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민매여택이라는 썰을 제가 시전했었죠. 자, 다시 잠깐 더 리뷰해드리면 그들이 한족이 주는 옷을 입고 한족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자연히 한족의 생활 방식에 동화되고 말타기를 멀리한다. 위대한 한제국 문화의 힘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복속되게 하라. 이런 의미였어요. 자, 응. 유방이 이렇게 예언했다 이겁니다. 응. 이미 승로는 그렇게 앞서 말했듯이 유방의 그 예언대로 하양세를 타고 있었죠. 이에 한무제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위대한 대한제국이 여기서 그 대한제국은 우리 2 1세 20세기 그 초참했던 그 대한제국이 아니고 대한제국 한제국. 한자가 틀려요. 천하를 차지했고 나는 그 천자인데. 오랑키들에게 조공이나 바치고 있다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응? 말이야? 라떼자 그도 그럴 것이 흉노와 하친의 대가로 70여년간의 평화시기에 한나라의 국군은 쌓이다 못해 창고가 터질 지경이에요 근데 진시황 한나라 버전인 무제는 매년 흉노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렇게 무제는 흉노를 조지기 위한 대원정에 착수합니다. 말도 30만 마리나 구비해놨고 식량도 비축해놓았으며 국고는 쌓여 무기는 넉넉하다. 하지만 누구를 흉노대원정의 지, 지휘관으로 임명할 것인가? 이미 BC 133년에 흉노의 1차 원정을 착수해요. 그런데 이그 전술이 완전히 간판당해서 시도조차 못 해보고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작전을 입안한 왕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 무제 성깔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한나라판 지시원을 했잖아. 자기가 이제 어떤 꼴을 당할지 아니까 그냥 절망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살해버렸어요. 이에 무제는 자신의 낙하산 두 명을 사랑관으로 옴, 올리는데 이 낙하산 두 명이 위청과 곽거병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낙하산들 보통 낙하산 하면은 보통 무능의 아이콘들이잖아요 괜히 일 잘하고 있는데 낙하산 와서 맨날 분위기 흘려놓고 어? 그런 건데 이번 흉노 전쟁에서는 이 낙하산들이 중국의 역대급 물건들이었어요 원래는 조공주제였는데 그 중에서 곽거병이라는 인물이 워낙 신기한 캐릭터라서 책재으로좀더 설명해 볼게요 처음 낙하산으로 부임하여 전투에 참전한 나이가 18살 18살에 기병 800명을 이끌고 흉노군 2000명을 교멸시켰고 그 공로로 시급 약 1600호를 받았는데 흉노가 아직 설치는데 시급이 뭔 소용! 그리고 곽거병의 원면 시가 시전됩니다 무려 21살에 대장군 바로 다음자인 표기장군의 임명 그래서 대장군은 그 위청이었어요. 농서에서 1만여 명을 이끌고 탁 부족을 모조리 격퇴해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만 8천여 명. 이후 공손호의 협공 부대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그냥 홀로 그냥 가버려. 홀로 진격해서 기련산에서 3만 명을 참수치고 흉노 깊숙히 들어가 보이는 흉노족을 촉촉 조집니다. 심지어 이제 곽거병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투항하는 흉노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의 길이나의 불꽃은 우주를 뚫을 기세로 진격하는데, 현재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이거나 타로잡은 흉노의 숫자가 7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자, 여기 볼게요. 어, 여기 중국. 응? 어? 이파세피도더 아랄거야 아마 한나라 그 영역 여, 여기 이쯤에 말리장성 경계니까 더 밑에서부터 해서 쭉 여기 몽고 그 고비 사막 지나고 러시아 이 바이... 들어오는 맞죠 바이카로 여기까지 진격을 한거야 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흉노이 땅 한복판에서 거창하게 제작까지 됐했다고 합니다 딱 이렇게 원정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치고서요 그러나 천재는 신이 너무 사랑한다고 24살 무려 24살에 정말 굵고 짧게 살았죠. 그 나이에 요절을 해버려요 이 친구가 이 곽거병 곽거병입니다. 일설에는 숙노가 독을 탄 호수물을 마시고 죽었다고도 해요. 근데 그게 다했는지도 몰라요. 중국은 대대로 개선장군을 죽이기로 유명해요. 우리 그 임진할 때. 송웅 이순신 장군 아시잖아요. 어. 백의 종군하는 그 곤욕을 치뤘는데 중국은 뭐그 정도는 예사였어요. 어. 뭐 하여간 이거는 다음 또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다루고 한무제 흉노 전벌은 한족의 자존심을 세웠다 점에서 중국에게서 사랑 받지만 사실은 별 소등 없이 양쪽 모두에게 피해만 준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그 유명한 사마천이가 바로 이 흉노 전쟁과 매우 밀접한 악연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보병 오천으로 분전하다가 흉노족 팔만에게 포위당해 항복한 장군 이릉을 변호했고 이로 인해 한무제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뭐 5천 가지고 숙노족 진영까지 갔는데 거기서 뭐 보급도 뭐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고립이 된 상태였어요 이 사람도 이흥도좀뭐 유능한 장군이었대요 그런데 어? 5천 갖고 8만 상대가 안 되잖아 어? 그 천하의 개빗장군도 결국은 어? 5만에 당했는데 그래서 그 성질 더러운 한무제한테 노염 사서 뭐 그랬는데 근데 사실 사마초는 이흥과는 친한 사이가 아니었대요 일설에 의하면 서로 얼굴도 본적 없는 그런 사이래요 아주 생판남인데 사마천이그일릉을 유일하게 아마 보... 변호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대신들은 다한무제 눈치 봐서 맞아야 그렇게 죽여야 돼요뭐 음, 어쩌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 이미 흉노족에 항복해서 그쪽에 있는데 그래서 옛날은 다 아시다시피 연좌제잖아 그래서 이릉 가족들을 그냥 갖다가 잡아 족치는 거야 그 중에 80먹은 이릉의 노모가 있었대요. 어? 사마천이 보다 보다 못해. 응?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응? 우리 한나라는 오랑캐 땅도 아니고 이내 예지를 숭상하는 유교 국가인데, 응? 그 노모까지 연자제로 이렇게 고문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피력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로 그한무제그를 더욱 열받게 해서 그 유명한 치욕의 궁형을 당합니다 궁형을 모르는 어린 우리 학생들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어, 학생들 몰라도 이분 아시잖아요 말도 안돼 말도 안돼그 내가 고자라니 고자 만드는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너 죽을래 고자 될래 이렇게 선택권이 있었대요 원래 사마천, 이게 사형, 목, 목 날라가게 생겼어. 그 형벌을 받게 예정되 있는데, 그 기회를 한번 준 거야. 너 궁영 당할래. 근데 대부분은 궁형 당하느니 그냥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천은 그 치욕을 감수하고 궁영을 당하는 걸로 선택을 해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때로는 살아가는 게 죽음보다 더 못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계관적인그 고민을 하는데 하여간 그 당시로서는 구형이더 끔찍한 형벌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렇지만 사마천은 뜻을 품은 게 있어갖고 어, 이 과불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 해서 결국 그 위대한 저술을 남기고 그러는데 어쨌든 암튼 이렇게 흉노 원정으로 낭비를 거듭하다 보니 백성들에게 부담이 엄청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우송이라는 인물이 그때 상황을 묘어야 했는데 온 백성이 유량민이 되고 그 절반은 죽었으며 풍년이 들어도 기한을 면치못해 서로 아이를 바꾸어 잡아먹었다 고 묘사했습니다 아 실제로 있, 있었다면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나라에서 아예 방전한 것은 아니고 무제 자신도 그~ 군안사업에 상당한 심연을 기울였대요. 하지만 백성들에게 입힌 피해가 너무 막대했기에 군안사업이 뭐~ 거의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막대한 부와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한 제국은 흉노 전쟁에 자원을 다 소모하여 국세가 기울기 시작 후한을 거쳐 삼국 시대로 분열되게 됩니다. 후한이란게 뭐냐면 설명 좀 드릴게요. 한나라 시기인데 한나라는 전한이 있고 전한... 후한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잠깐 신나라라는 시대가 생겨요 약간 이렇게 흉무적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력 듣고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좀 약해져서 잠깐 뭐 쿠데타 일어나서 신이란 나라 됐다가 요거 얼마 못가 망해 그리고 다시 한 왕조가 이제 계승해 그래서 다시 한나라가 이어져 그게 바로 후한이에요 그러나 그 여, 유명한 그 위초고 삼국지시대 아니에요. 그, 그 삼국시대에요. 삼국시대가 바로 후한 이후 그가 그러니까 한나라 이후로 이어진 시대입니다. 이렇게 됐고 이 썰에 의하면 한나라의 흉노 원정이 훈족이 서진으로 이어져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그리고 노마 침공을 낳았고 상기한 삼위천의 사기조술 등 세계적 사건을 낳았, 낳았으며 이런 의의가 있다고 해요. 잠깐 여기 어 설명을 드리면 이쪽 중국에서 어? 한무제가 흉노족들 다 응? 박살내고 밀었단 말이야 그래서 흉노족들이 그 몽고 그쪽에서 동쪽에 있으면 이제 한나라 에들 발리니까 서쪽으로 쭉쭉쭉 이동한 거야 어? 이동했는데 그 훈족이 그 흉노의 일파다 이거예요 이름도 비슷하잖아 훈 흉노 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쭉쭉 밀고 오면서 원래 싸움을 잘하던 애들이니까 이쪽 유럽 땅에 있는 뭐 슬라브 게르만족 얘네들을 갖다 찍어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게르만족들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 자꾸 꾸역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게르만 장군에 의해서 그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어. 오도아케르라고 뭐, 알, 뭐 몰라도 되고 어. 근데 그리고 수, 수, 숙노가 직접 또 로마도 침공을 해서 한번 로마도 점령을 당해요 어. 하여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훈족의 기원은 사실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이것도 하나의 썰이에요 훈족이 뭐흉노일판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사건을 낳았고 어. 중국 내부로는 이제 이민족과의 투쟁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은 한족이 이후 조공정책을 이민족과의 화친수단으로 수정하며 당대에 이르러 요 당대는 음, 도우즈데이즈 <웃음> 요즘 그걸 말하는 뭐그 당시가 아니라 당나라 때죠그 유명한 당나라 군대로 유명한 당나라 때 당나라 때에 이르러 우리 대중국 외교와 밀접한 중국 특유의 조공정책을 수립합니다. 음. 당나라 때 이제 조, 조공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는데 다음 당나라 편에서 우리 역사가 이제 드디어 등편을 하니까 많은 기대주세요아이 이쁘죠? 미스 통일신라 이야기로 구성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